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보카 학습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굿모닝 보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이런 일정표, 개인 학습 일정표 창이 뜰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단계별 학습이 있고, 개인 학습이 있고, 단체 학습이 있고, 문장 학습이 있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학습입니다. 개인 학습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달력이 나오는데 개인학습창에 선생님이 개인별 숙제를 다 정해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 시험, 학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초록색이 학습창이고 요거는 시험창이에요. 요 시험을 클릭하면 은 바로 시험을 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학습을 하고 시험을 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시험을 치면 은 점수가 잘안 나오겠죠. 그래서 학습창을 먼저 클릭을 해서 이렇게 요렇게, 어, 여기서 소리를 들으면서 어, 또 내가 이제 철자도 쳐보고 하이킹 이렇게 아이고 엔지가 났네요 샘이 뭐 이렇게 하고 자, 내가 여기 밑에 설명 설명 가림은 스펠링 가림 하고 내가 맞춰보는 거예요 스펠링 가리고 이번에 한번 하이킹 한번 써볼게요 맞나 이렇게 통과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또 스펠링 보고 싶은 보고 설명 보고 싶은 보고 이 그림을 유심히 보세요 우리 굿모닝 복화할 때는 어, 그림 자체에 이제, a l o n g 이란 단어가, 아, 화살표를 따라가자 해서 이 이미지를 기억하면 단어의 뜻이 굉장히 잘 기억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단어 저장하기 하면은, 나중에 내가 이제 저장한 내 단어장, 여기 왼쪽 편에 내 단어장에 가보면 이 단어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학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일정표 가세요. 그리고 개인학, 일정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봤던 이 창이 뜨죠?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험 어떻게? 얼렁, 아까 얼렁한 거 어떤 거였지? 따라가기 그림이었지? 자, 이렇게 클릭합니다. 하이킹, 하이킹 뭐였어요? 산에 가는 거였죠? 컬러, 컬러는 안다. 공부 안 해도 그치? 얼음이 뭐였더라? 가을이죠? 이렇게 발음, 어, 플라워, 발음도 듣고 이제 고를 수가 있어요. 틀려볼까? 삥 어, 소리 나지? 비치, 삥, 찹스틱이 좀 맞추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중간에 시험 그만두기를 또할수 있어요. 못하는 반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시험 그만두기를 하거나 점수가 통과 안 되면, 여기, 이, 이, 이렇게, 이 색깔이 안 뜨겠죠. 지난번 시험에 선생님이 합격을 했네. 98점으로. 근데 우리는 기준이 몇 점이죠? 90점, 맞아요. 90점 이상이 돼야지 숙제가 제출이 됩니다. 알겠죠? 안 그러면 또 제시를 쳐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학습창에 들어가서 학습을 하고 시험을 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어, 그러면은 이제 이거 단계별 학습은 뭘까요? 단계별 학습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복학킹 같은 거할때 내가 우리 개인학습 숙제예요. 숙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 어, 우리 반 숙제를 다 했어요. 어, 선생님 숙제 다 했는데 할거 없어요. 근데 좀 이렇게 랭킹 올리고 그러면 단계별 학습에 들어가서 음, 이제 단, 6단계 지금 보면은 선생님 지금 6단계 학습이 있고 영상이 있고 6단계 시험이 있어요. 뭐 영상은 필요한 친구들을 한번 보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일단 학습부터 무조건 해야 돼요. 아까, 어, 아까 그 단어네? 음. 아까 했으니까 나잘할수 있어. 이거 막 해가지고 학습해가지고 다시 또 시험을 볼게요. 음, 자 일정표 가서 단계별 학습을 다시 돌아갈게요. 공부를 다 했어. 그럼 이번에는 뭘 해야 돼? 6단계 시험을 해야지. 그럼 또 시험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과하면 고하한 어, 문제당 어, 점수가 올라가서 내가 포인트가 올라가요. 그걸로 랭킹이 추가적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초등복합 파트 1을 하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고 만약에 내가 지금 고등복합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이것도 고등복합부터 시작이거나 아니면 그 밑에 건다할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고등복합 수준인데 고등복합 2는 할수 있어요? 없어요? 단계별 학습에서 못해요. 근데 중등복합은 할수 있어요? 없어요? 어, 할수 있어요.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안한게뭐 있죠? 단체시험. 단체 시험은 언제 치는 거냐면 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영단어 인증제라고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때 한꺼번에 250단어, 500단어 중에서 뽑아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니면 대충대충 그때그때 때웠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으로 뭐가 결정되죠? 다음 레벨이 또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이시험 임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학습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학습을 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개별 학습으로 가서 그 해당되는 레벨을 클릭해 주고 어 학습하고 난 다음에 연습을 할, 하고 난 다음에 단체 가서 시험을 치면 돼요. 이건 중간에 스탑할 수도 없어요. 이건 진짜 시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문장학습은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다 하면 여러분들 어, 숙제가 끝나고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느껴지는 것은 이 개인학습이라는 거. 개인학습 들어가서 학습을 반드시 하고 시험을 보시고 시험은 1번이든 20번이든 재차 계속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도전해서 90점을 넘게 만들어주세요. 가급적 100점 만들어주시면 더 좋겠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CLA April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숙제 검사는 우리가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하니까 매주 금요일이랑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 검사를 하는데 금요일에 일차적으로 이번 주 숙제를, 숙제가 안돼 있는 친구들 학원에서 공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나머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 미리 알려줄 테니까 주말에 집에서라도 해라 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것도 안돼 있다. 월요일에 선생님이 왔을 때 검사를 할 거예요. 근데 안돼 있다. 점수가 통과 안 됐는데 음, 그냥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학원에 남아서 오늘 지난주 학습 빠진 걸다 하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럼 열심히 단어 공부해 봅시다. 화이팅!